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나가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가격리에 코너도 못가고 노타도 못가고 몸도 힘들고 이런 시국에 꼭 필요한 아이템 미라콜 M70 블루투스 마이크 마이크 하나에 유튜브가 나와 하나, 스마트폰 하나면 내 집도 코인노래방 그런데 혼자서 노잼이라고요 노래는 자고로 친구랑 같이 흔들어제끼면서 불러야 제맛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친구와 내가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페어링이 돼요 둘이 같이 사회적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의디이 단돈 39,900원 지금 바로 장만하세요 난 너무 지저다분 민폐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는 여러분들만 필요할까요? No No 완전 노래방 아빠도 젊은 시절 만났던 엄마도 내 나이가 어때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언제나 나보다 먼저 가졌던 형도 도통 할수 없던 누나도 말안 듣는 동생도 가족 형사 친구들 그리고 학교에서 인사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MT 한가 떠치 지수 잔치 대기 잔치 돌 잡치 기타 명재가 필요하지만 사회자 서명이 힘든 소규모인데 돌아가고 모든 자리에. 마이크를 쓰지 않을 때 블루투스 스피커를 활용하여 음악을 틀어보이는 길은 파이어! 언젠서는 빛날 수 있고 인싸이고 싶은 당신에게 지금 당장 구매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자랑을 해보세요! 단! 너무나되면 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연설하는데 전달이 안돼서 고민을 하고요? 공식자료에서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주가 너무 산만하다고요? 버터진 멘트를 준비해봤는데 막상 생활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마이크 하나면모든당신이 집중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밀렸던 행사들이 시작되면 이 모든 기능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이 모든 의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단, 심각한 소음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기회는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은 수량 2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588-9540 또 하나의 혜택. 제변신의 병전 리뷰에서 다양한 정보를 세련되게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하세요. Right now!